안녕하세요 민주학교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황성호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출산휴가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러분들께 많은 뉴스를 많이 전달 못 드렸는데요 올해는 좀그꼭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서 바로바로 신속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잊지 않으시고 민주학교 유튜브 찾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신 알아봤으면 하는 점들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봐주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6.1 조지아주에서 큰, 아주 큰 선거가 있었죠.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까스로 차지했습니다.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.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차지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. 왜 이렇게 되냐면 현재 연방 상원 민주당이 48석입니다. 그리고 민주당 성향 연방상원 의원이 그 무소속 의원이 두명 있죠 그리고 공화당이 50석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건이 예민한 안건이 있으면 50대 50으로 그냥 부딪힐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티어브레이커 그러니까 마지막 한 표를 던져서 그 최종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부도, 부통령이 됩니다 이번에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50대 50이지만 마지막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한, 한 장의 표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연방 상원도 차지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거의 12년 만이죠.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 그 자리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의 크리,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셈입니다. 이 뉴스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 뉴스가 될수 있냐면요. 그 스티뮬러스 체크 3차 아니 그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. 왜냐면 그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의 자기의 선거 기간 내에서도 그 당선되면 이 스티뮬러스 체크 개인당 2000달러를 빨리 주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공화당 아, 조지아주 그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, 후보 두 명이 모두 당선돼서 연방 상원으로 와야지 이스뮬러스 체크가 이제 경론만 펼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연방 상원 두 명을 당선시키면 그 바로 2천 달러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캠페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대표 공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그 1월 안에 각 3차 스뮬러스 체크가 이제 그 아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. 또 하나의 근거는. 그 6일 조지아주 선거가 끝나자마자, 척슈머 그 연방상원 원내, 민주당 원내대표죠.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, 민주당 그 연방상원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그 프라이어티가,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바로 이제 스티븐러스 체크다. 그리고 2,000달러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. 공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조지아주 연방상원 선거로 이제 그 3차, 더 높은 3차 그 트리머스 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번 그 2차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1차 부양책보다 그 규모가 많이 작았잖아요. 받는 범위도 줄고 액수도 많이 적어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. 3차 경기 부양책은 약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그 2천 달러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 혜택뿐만 아니라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현금 그 연방 실업수당도 연장된다고 한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기존했던 프로그램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대가 여지가 있는 거죠. 이밖에 현재 600달러씩 지급되고 있는 2차 경기 부양액은 1월 15일까지 각자 계좌에 직접 전달된다고요. 또 혹시나 그못 받으신 분은 예전처럼 그 IRS Get My Payment에 접속하셔가지고 현재 돈이 어떻게 그 오고 있는지 본인에게 오고 있는지를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. 모두들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. 개인 그 위생과 보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